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새벽 4시 30분이네요 가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오퍼읍 샤멜빵집이라고 <놀람> 사장님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저녁 9시까지 빵집을 운영하고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시에 일어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빵집을 운영을 잘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신 분 위주로 찍으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열심히 살아서 빵집 가게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분한테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쪽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 운영은 어떻게 하고 지금 사장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리고 빵집에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죠 아이이아아 사장님 잘되잘 되시죠?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빵집은 거의 뭐 경기를 안 탄다고 이렇게, 실제로 그러, 그래? 그러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예. 때문에 그런지 또, 외부에서 예. 손님이 좀안 오기는, 멀리서 좀 오시긴 하셨는데, 그런 손님들이 좀 많이 줄이고 싶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 아유, 아유. 애기. 네. <웃음> 정말 축하드려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빵집 창업하시는 분들, 빵도 배워보고 싶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 아, 진짜 도움이 되는면모르겠 사장님 네. 같이 이렇게 열심히 네. 장사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영상을 남겨주는 게 네.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힐 겁니다. <웃음> <웃음> 처음 오면은 뭐, 빵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저녁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고 아, 가시나요? 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아침에 모든 빵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미리 미접을 많이 해놔요. 저는 일단, 대부분의 빵을 음. 1차 발효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냉장수성을 시켜요. 네. 발효할 때 시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럼요. 음. 온도가 틀리고, 네. 또 이제 계절마다 틀리고. 빵을 처음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사촌형이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 네. 홍대에서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그때가 시작해보면, 56년 전에 일하다가 프랑스를 좀 다녀왔어요. 빵은 생면 돈이 없고 근데 갔다와서 뭔가 한국에 있다보니까 네. 아이 처음에는 빵을 좀 해야겠다 테이프로 승부하기 너무 힘들겠다 창업을 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음. 처음부터 테이블 깔고 장사하지 못하겠다 내용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음. 하게 된거예요 메뉴 이제 개발이나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하고 네. 하시는거죠? 자주 오는 면 슬픈거 같아요 왜냐면은 동네방집이다 네. 보니까 네. 근데 계속 이게 즐겨하면 안되기 때문에 음.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힘든진 않으시고요? 아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일 끝나고 운동을 응. 많이 했거든요 아 그때 체력이 진짜 뒷바퀴만 빼주지 않았으면 진짜 큰일 났다 싶어 진짜 정상는으로 아, 예. 하신 시 분들은 체력부터 몇시 정도 준비가 끝나나요? 아 거의 1시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냥 바로 시간이 세모들 로되고 현재 하는 게 제가 많다 보니까 저번에 뭐한 군데 더 내야겠다 네. 하셨던 거 같은데 공이 용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네. 온라인으로 10배 사업을 하는 혹은 또 오프라인으로 네. 아, 하는 게 낫나? 아니면은 근데 일단은 여기에 충실하죠 지금 이 생각에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좀 자리가 더잡히면은그 다음에 늘리자 네그 다음에 하자 프랜차이즈 빵집을 가으신 분들이 남는 게 없다, 네. 고생만 한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기술이 없으면은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는 맛이지 그렇게 많이 안 났거든요 제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될수 있으면 자기 기술력을 갖고 잘가게를해라 빵집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좋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네 빵집이든, 어디 빵집이든, 경험을. 바로 배워서 창업을 하기보다는 경험을 하고 저는 창업을 하는 게 좋고. 창업하기 전에 네. 경력을 쌓는 게왜 좋냐면은, 거기서 만나는 직장 동료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랑 교류를 계속 하면서 나도 아이템 많이 얻고. 주기도 하고 장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맨날 생각하기 보다는 공으로 한번더 움직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많될것 같아요 2년 준비하고 막 3년 준비하시는 분 많거든요 아,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라도 실행 옮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이 2, 3년 뒤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할때 그게 좀 후회가 돼요 좀 저렴하더라도 몸이 좀 고생하더라도 좀 설비를 좀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욕심이 진짜 크거든요? 욕심은 다 버려야지 저렇게 큰 장비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그 지역 특성에 맞게 타겟층을잘 파악하고 컨셉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게 얻을 때 포인트가 초등학교였어 초등학교와 아파트 타겟층을 설정할 때 20대에서 40대 여성분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야 되아요 그다음에 자리를 잡아야죠 장사할때 제일 중요한 게 손님과의 유대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골 손님이 또 이제 피드백을 많이 해주잖아요. 거기서 얻는 것도 많고. 거기서 많은 깨달은 거가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고정 수입이 되는 거니까 한 5년간 건수 뺀 천일염을 제가 오븐에 꼬아서 수분을 말리고 가는 건데요 아무거나 소금 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진짜 맛을 결정하는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소금을 저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손님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손님한테 진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필요하고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빵체 직원으로 하시다가 손님 꼴 차리셨을 때 장점이 너무 많은데 단점은 그냥 딱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료가 없다는 거그도 이제 <웃음>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매출에 오는 부담감이 너무 크고 본인 걸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하세요? 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경험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 진짜 이번 여름에 야채 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다고 내 맘대로 그 값을 못 올리거든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급식을 안 해주니까 아침마다 막 40개씩 막쌀 때가 있어가지고 야채 값이 비쌀 때라 그때 나오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으니까 아 이거 손해보다로 내가 해드려야겠다 이번에 내가 좀 손해보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손해가 또 이제 보상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막 가격은 막 올리지 않았어요 아저오 손님 많아야 되는데? <웃음> 오픈 초창기 때 고등학생의 글 때문에 한번 손님들이 많이 온 적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서비스 <목소리> 해주셨어요? 자주 와요? <웃음> 올때 받아줘요? 학생들은 제가 또 10% 할인 해줘요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고팠으니까 <웃음>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외로워서 빵 울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새벽 3시에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몸도 있는데 같이 있을 사람도 없어. 의자 사람도 없고. 제빵을 전부 다 해외로 유학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빵만 배우러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새로운 걸더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두를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싼게 호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썼었는데 싼게 쓰니까 껍질이 막 그대로 막 있어가지고 아 그때 진짜 컴플레인 많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후로 아 진짜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서는 최대로 좋은 거 써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만큼 또 손님이 많이 알아줘요 먹으면 알거든요 빵 남는 날도 있는데 그런 날에는 푸드뱅크라고 그 다음날 대도 먹을 수 있지만 전 판매는 못 하잖아요 그 빵을 이제 불르 이웃이나 그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가끔씩 해요 빵에 남을 때는 빵집 하려면 얼마나 음. 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고에 다 중고 350만 원 이것도 350만 원 냉동고 120만 원이 냉장고 100만 원 이거 1500만 원 원래 이거 새거 사려면 3000만 원 넘어요 그래서 장비 사는데 짜잘한 거다 해가지고 한... 3,000 들었어요. 근데 굳이 처음에 막할 때는 이런 비, 비싼 오븐이런거 필요 없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오븐 살려고 오븐 사장님이랑 거의 한달 동안 자주 만났거든요. 3칸에 1,500만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장님이랑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4칸에 1,350.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진짜 삶의 노하우라니까요? 인테리어는 저희 벽 같은 거 건드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나무 테이블, 이런 거, 이런 거등 사서 달고. 그리고 밖에 페인트 칠하고, 간판 달고. 끝이에요. 그냥 무난하게 직장생활 하셨어도 됐을 텐데, 본인 거를 갑자기 하시려고 했었어데 돈이죠? 진짜 돈이 진짜 너무 필요했어요. 아, 진짜. 월급 180만원 받아가지고는, 과정을 꼬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확실히 좀, 예. 네, 됐으면...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졌는데, 네. 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바삭하네 <웃음> 응, 드시고. 피하니까 오, 너무 맛있어요. 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석방 어, 안녕하세요. <놀람> 3개하고 요거 하나 맞죠? 이게 네. 뭐지, 뭐지? 견과를 브레드. 네, 맛있죠. 어, 지금 운동 갔다 오시는 거예요? 낙 <놀람> 운동 갔다 오세요. 아 어, 왔다, 원래 찍 가셨죠? 딱 청소공원까지 가기 조, 좋겠네. 아. 어. 이거 썰어드릴게요. <놀람> 여기 빵이 이제 입맛에 많이 맞으시는 아예요 아, 그 맛. 네. 네. <웃음> 맛있어요. 와, 맛이죠. 우리 수단님한테 마지막이요 너무 맛있어 <웃음>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방식을 차리려면 네. 자격증 같은 걸 따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아. 저 자격증 없어요. 프랑스에서는 자격증을 땄어요. 프랑스 인증 재과 자격증이 있는데 실력만 충분하면 누구나 할수있어요 아, 그럼요. 거.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우면서 나중에 실력 쌓이면 자기 거 해도 되긴 하겠네요. 아, 그럼요. 음. 자격증이 뭐 없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메뉴를 해서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조언을 주셨더라고요. 어. 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은데 저는 한 가지 메뉴는 하기 싫어요 대면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 저는 계속 새로운 걸 만들고 싶지 그냥 한 가지만 갖고 그냥 쭉 하기 싫어요 장사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원이에요 이 아들은 눈물 나요 <웃음>